시다 이게 좀 이렇게 좀 숙여야지 되네. 이아로좀 꺾고 싶은데? 꺾고 싶은데? 어떻게 꺾지 어떻게 꺾어? 몸을 움직이면 된다고요? 아, 맞네, 맞네, 맞네. 뭐, 고개를 흔들어야 되네. 오! 예, yeah. 오우! 오, 뭐, 사슴도 있어. 동주 잡아라. 슈퍼점프 오! 어? 본주가 날 막았어. 헤이 뭐야, 제보야, 제보야. 뭐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픈데저몇 <웃음> 점이에요 그래서? 아 탑이 8800원 될것 같은데? 왜 얘기하실래요? <웃음> 아 저기 저런 장애물이 있구나. 절대로 릿지슬겁게 살짝살짝 살짝, 살짝 사실. 미리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음 장애물 파악 완료. 여기서 이렇게 <웃음> 게임할게요. 지세보이는사람들어글리조어 어, 아파요. 아, 파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어야 잘하네 동별아 그만 둬 잠시만요 타임 잠깐만 <웃음> 멈춰 어? 수많은 사람이 날 지켜보고 있어 와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 포기할 수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꺼꺼